다시 한번 로스카가 시온의 시공으로 보낸 뒤의 이야기로 이온은 플레이어를 불러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놀람> <놀람> <놀람> 아, <웃음> 그 재앙은 로스카가 세계에 직접 개입하여 생긴 미래로 지금까지 만났던 어떠한 적들과도 차원이 다른 존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싸워야 하지만 싸우질 않길 바라는 뭐 어쩌라고 그냥 너가 처리하고 오세요를 어렵고 돌려말하는 이유였습니다 슬프긴 개뿔이 진짜 플레이어는 정말로 그것과 싸우시겠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예 혹은 퀘스트 다시 보기밖에 없는 선택지를 보며 울면 겨자먹기로 예를 누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현피 뜨기에는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다보니 출현전 나타나는 공백이 유녀를 파괴하여 버싱의 힘을 약화시키고 맞설 준비를 합니다 어싱은 10년 전 최초의 소울로폴 로드가 한번 맞섰던 재앙으로 봉인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약해진 지금은 그나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멸시키는 데에는 힘이 모자르고 다시 한번 봉인하기 위해 플레이어는 재앙의 재림을 단신으로 막아서게 됩니다. 더싱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오는 소멸시킨것이 아니다보니 차후에 다시 나타날것이고 강대한 적들 또한 계속해서 나타날것이니 이를 대비해 힘을 더 키워놓으라고 조언합니다. 이를 마친 플레이어는 그레이스시티로 돌아가 보고하는데 당시 6구역이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플레이어를 부르려 루인포트리스에 연락했더니 이미 사라진 뒤라 발을 구르고만 있던 세니아는 홀로 10년 전에의 재앙인 더싱과 현빛뜨고 심지어 이겨서 돌아온 플레이어를 보면 경악합니다. 하다못해 중간보고라도 해야지 하는데 3 0초 끝나는 걸 어쩌라고.. 다만 차후에 등장할 가능성을 생각하면 안심하기엔 일렀고 10년 전에설치한 방벽들여도 더이상 버티기 힘들테니 긴급상황 발생시 경험있으니 또다시 처리해달라 하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10년 전 최초의 소울오커 로드조차도 봉인하는데 그친 거대모의 더싱 소울오커가 전멸하다시피 한현 상황에 유일한 대항책인 플레이어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재앙을 홀로 맞이하러 달려갑니다 로스카가 싸질라놓은 거대한 똥덩어리 거대보스 필드레이드 더싱이었습니다